이번 이야기 주머니의 마지막 타자는 호랑이 스님입니다. 강감찬 덕분에 호랑이가 한양 내에서 자취를 감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에서는 강감찬 덕에 한양에 더 이상 호랑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강감찬이 살았던 고려중기 이후에도 호랑이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강감찬이 어떻게 호랑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왜 강감찬이 호랑이를 내쫓았는데도 호화는 여전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호랑이 스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호랑이 스님 이야기는 성현의 용제총화에 실려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승려가 죽은 뒤 뱀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랑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몸이 점점 커지는 뱀의 이야기가 있었던 그책 맞아요. 이 이야기는 강감찬이 한양의 판관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랬지만 고려시대에도 호랑이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호랑이에게 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강감찬이 살던 현종 때는 수도인 개경 안으로 호랑이가 네번이나 들어왔고요. 1220년에는 호랑이가 임금이 잠을 자는 수창궁 침전에까지 나타났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수도 그중에서도 더더욱 안전해야만 하는 궁전에까지 호랑이가 나타났으니 그 당시 호랑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을지 대충 짐작이 가죠. 이렇게 호환 문제가 심각하니 강감찬과 함께 일하는 부윤도 고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감찬이 그런 부연을 보고는 호랑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나할만 시간을 주면 호랑이를 완벽하게 한양 땅에서 없앨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고는 종이를 가져와 글을 써 내려갔고 아전 하나에게 글을 전해주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내일 새벽에 윗마을 쪽으로 가면 나이 많은 스님 하나가 바위 위에 앉아 있을 테니 그 사람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라고요. 혹두 새벽부터 상사명령에 시달려야 하는 아전이 너무 불쌍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아전은 강감찬의 말대로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운 날 새벽부터 윗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강감찬의 말대로 스님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주 추운 날씨였는데도 누더기같이 낡고 해진 옷을 입고 흰 배로 만든 수건을 쓴 채로 바위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전의 손에 들려있는 강감찬의 글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아전을 따라 강감찬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감찬의 앞에선 노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감찬에게 머리만 숙일 뿐이었고요 그런 스님에게 강감찬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짐승이라고 해도 너는 영이 깃든 영물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다니냐. 내가 딱 오일 줄 테니까 호랑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안 그러면 화살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요. 기껏 사람을 데려왔더니 내가 호랑이 아니냐면서 안 사라지면 죽일 거라는 협박을 하다니. 이 광경을 본 부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감찬에게 착각한 거다. 어떻게 스님이 호랑이일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강감찬이 그 스님에게 본 모습을 보이라고 호통을 치니까 분명 사람이었던 그가 엄청 큰 호랑이로 변해서는 건물의 난간과 기둥으로 뛰어올라 포효했습니다.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면리 바깥까지도 들릴 정도였대요.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 당연히 부윤은 멘탈이 붕괴되어 정신을 잃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부윤을 본 강감찬이 호랑이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라고 이야기했고 호랑이는 군말 없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조용히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다음날 부유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로 그 호랑이가 강감찬의 말을 들어서 한양을 떠날지 말이에요. 그래서 부유는 아전을 동쪽으로 보내 살펴보도록 시켰습니다. 상사의 명령에 따라 동쪽으로 향한 아전은 나이가 많고 덩치가 큰 호랑이가 앞서고 작은 호랑이 수십 마리가 그 뒤를 따라 강을 건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어제 본그 호랑이가 다른 호랑이들을 이끌고 한양을 떠나게 된 거겠죠. 이리슨으로 한양에는 더 이상 호랑이가 없었고 그 덕분에 호환 걱정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니요 사실 한양에서 호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감찬이 살았던 고려중엽 이후에도 호랑이 문제는 계속해서 있었고 일제강점기에도 호랑이 때문에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그럴듯하려면 강감찬이 있었던 고려중엽 이후로는 호랑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실제로는 몇백년 뒤에도 한양에는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 이야기가 실제가 아니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요 강감찬이 호랑이를 몰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이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실려있는 민담인데요 아까 소개드린 용제총화 속 이야기와 비슷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강감찬 때문에 한국에 사는 모든 호랑이들이 한반도에서 만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된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만주를 향해 떠나는 호랑이들을 하나하나 감시하던 강감찬은 다른 호랑이들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걸음이 느린 호랑이를 발견하는데요 알고보니 호랑이는 임신한 상태인데다가 몸도 약해져 있어서 다른 호랑이들처럼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강감찬은그 호랑이 만은 한반도에 머물러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출산을 했겠죠. 한국에 살았던 호랑이는 한 번에 최소 두 마리, 많게는 다섯 마리의 새끼를 출산하니까 이 호랑이들이 계속해서 번식했고 결국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그럴듯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약 700년 뒤에 만주에서 우리나라로 호랑이가 대거 들어오는 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18세기 초중반에 연해주와 만주 지역에서 범떼가 대규모로 이주했다고 하거든요 우리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시는 또 다른 분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해에 범 몇만 마리가 북쪽 강을 건너와서 나라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그 범들이 사람을 수없이 물어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어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물론 이 호랑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당시 청나라인들이 동물 사냥을 엄청 많이 해서 맹수들이 그걸 피해 우리나라로 온 거라고 요 하지만 강감찬에 의해 만주로 쫓겨난 호랑이들이 오랜 시간이 흘러 다 죽고 그호랑이 후손들은 더 이상 강감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서 도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호랑이 스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왜 엄청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그 사람이랑 잘하는 사인데 이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는 못된 사람들도 함께 나타나곤 하잖아요. 이런 일은 고려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사칭범이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면 고려사칭범은 호랑이에게 사기를 쳤다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다음 주에는 이 이야기와 함께 호랑이 스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